내 패션 죽이지. 어. 응? 엄마 패션 어때? 힘들어 m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유들 제이미인이다다다다두 디지 대동동당동 동. 동. 동. 엄마가 졌다 엄마 동두번 했네 자엄 어, 아무튼 올리브영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들로 제가 가을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타에 메이크업 사진을 올렸었는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고작 6명이 계셨는데 6명이 내가, 6명. 내가 그 6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해봐. 파운데이션. 페이 파운데이션. 페이 엄마 발음이 따라오기엔 글렀구나. 자빈드서울 파운데이션인데 이거 아직 안 나온 제품이에요. 11월에 출시하는 제품인데 지금 두달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빈드서울 윙크 쿠션을 한 3차까지 했잖아요. 역시 자빈드서울 쿠션도 잘하더니 파운데이션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데일리에. 파운데이션 테스트하고 제가 마켓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4차 마켓에는 파운데이션이랑 그리고 쿠션 리필까지 좀 빵빵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초록띠예요. 가원이 태권도 초록띠 땄어요. 자락띠. 초록띠 땄어요. 응. 제가 어제 촬영하겠다고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블랙헤드를 갑자기 무슨 삘이 받았는지 손톱으로 다 짜버렸어요. 그래서 코가 지금 잔뜩 섞나 있는 상태예요.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달래주느라 진짜 개고생을 했거든요. 이거 코가 너무 빨개져가지고 지금. 아. 컨실러는 웨이크메이크 거 사용을 할게요. 제가 웨이크메이크 이거 리뉴얼 된 제품이 다들 좋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오, 웨이크메이크 참 잘하더라고요.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더샘 컨실러처럼 꾸덕하게 가려지면서 쫀쫀한 커버력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는 컨실러는 아닌데 가볍게 얼굴에 얹어지면서 커버력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루돌프를 초대를 했나 봐요. 제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루돌프가 와있네요. 코만 왜 이렇게 빨간 거야. 와, 아, 아파. 이건 코드 파우더예요. 올리브영에서 살수 있는 파우더를 제 화장대에서 찾아봤는데 코드 게딱 있더라고요. 사이즈도 컴팩트해가지고 가방에 잘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코 같은 경우에 제가 파인 흉터가 있잖아요. 어제 톤으로 짜가지고 이런 흉터 같은 경우에는 요런 뭉뚝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컨실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파우더 해준 다음에 요 위에다가 통통통통통 아 이거 립 썼던 브러쉬네. 아 뻘개졌어. 아, 짜증나. 통통통통통 뭉툭한 브러쉬로 두들기면서 파인살을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커버해주시면 이게 채워지거든요. 그다음에 납작한 퍼프로 막 두들기세요. 캐워 넣듯이. 여기 모공 하나하나에 이 컨실러를 막 구겨 넣듯이 두들기세요. 코 수술을 해가지고 안에 보형물이 있어서 저는 좀 조심히 아기 엉덩이 다르듯이 살살살살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컨실러가 막 구겨 넣어지도 록 이거 나름 꿀팁인데, 절대 다른 사람 얼굴에는 해주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막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손님 앉혀놓고, 손님 파인 흉터 있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발라놓고, 막, 까따구리 이 새끼만, 이렇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얼굴에. 그건 바로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얼굴에만 하시길 바랍니다. 훌렁훌렁, 훌렁, 훌렁, 훌렁, 브러쉬로 코 쉐딩을 해줄게요. 방금 제가 부른 노래 아시는 분 있으시죠? 혹시 우리 미우들 중에 모르는 사람 있으면 저좀 민망하거든요. 자료 한면 넣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노래방 따라가면 그렇게 노래방에서 부르던 트로트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노래는. 제가 오늘 사용할 아이 팔레트는 요 데이지크랑 그리고 클리오 이두 개를 골고루 섞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아마도 제가 무인도에 가야 된다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화장품이 다섯 개가 있다면 저는 이 아이 팔레트, 이 클리오와 데이지크의 아이 팔레트는 꼭 챙기려고 합니다. 먼저 이 데이지크 팔레트, 데이지크의 신상 팔레트거든요. 이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을 할게요. 요즘 팔레트들이 이렇게 붉은기를 쫙 빼서 잘 나오잖아요, 뮤트톤으로. 행복해 죽겠어요, 요즘. 메이크업 색조 계열에 부는 바람. 이 붉은기 빠진 이요요요이 요, 요, 요. 대세인 요 컬러들. 아저 너무 사랑합니다. 2년 전만 해도 가을 하면 은 죄다 화장품 브랜드들이 붉은기 아주 꽉꽉 껴있는 호박색이나 펌킨색. 어머, 호박이랑 펌킨이랑 뭐가 달라. <웃음>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방금. 아, 저는 회색깔 말고 그레이 색깔로 하나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민망하네요. 암튼 펌킨색이나 브릭색깔 이런 위주로 최다 뽑았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붉은기 빠진 컬러들을 잘 뽑더라고요. 요 언더에는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삼각존부터 바를게요. 언더 메이크업 할때 삼각존 부분을 넓게 넓게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끌어오는 편이거든요. 삼각존에 넓게 음영을 준 다음에 섀도우를 앞으로 이렇게 끌어와 주면 눈이 좀더 넓어 보여요. 이번엔 총알 브러쉬로 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오늘은 이 음영을 쌍꺼풀 라인에 조금 이렇게 속눈썹 바로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음영을 끌고 올려가다가 뒤로 슉 빠져서 뒤를 슉슉슉 넓혀줄게요. 어! 또 비행기가 지나가네.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저희 집이 공항 근처라서 집값이 싸다는 건 장점이겠지만 소음은 굉장한 단점이더라고요. 요런 쪽. 조그만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이번엔 클리오 팔레트 모시겠습니다. 클리오 선생님, 요 컬러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언더에 사용을 할 거예요. 눈 앞머리까지. 이 아이라인은 애쉬 블랙 컬러예요. 더샘 건데요. 올리브영 모래 있나 모르겠어요. 있으려나? 없으면 저좀 민망한데? 아 근데 이 컬러가 뮤트 분들이 진짜 사용하기 되게 좋고 되게 선명한 블랙 컬러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이 더 답답해 보이고, 동동 떠 보이고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편한 컬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 빠진 블랙 컬러가. 그냥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내비둬도 블랙 컬러 라인을 섀도우로 블렌딩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거든요. 눈늘눈 앞머리를 살짝 더 뺄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요 제일 다크한 컬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인을 덮어주면서 살살살살 블렌딩을 해주는 거죠. 제 여기 속눈썹 가까이에 갖다 대면서 위로 섀도우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죠. 슉슉슉슉 위로. 그래야지 섀도우가 최대한 뭉치지 않고 라이너에 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훨씬 분위기가 그윽해지거든요. 프렌치코트를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눈꼬리 부분은 최대한 섀도우로 라인을 끌어가면서 연출을 해줄게요. 그리고 언더 속눈썹을 한번 샥 긁어줄게요. 좀더 무증이가 되었습니다. 펄땡이 같은 경우엔 오늘 이 클리오 펄을 사용을 할게요. 세 개를 섞을 거예요. 역시 화장할 땐 짬뽕이죠. 이렇게 화장품을 비벼대고 다 섞어버려가지고 올려주면 느낌이 또 달라진다고요. 제가 항상 화장할 때마다 깜빡 잊지 않고 가져보다는 그 깜빡 속눈썹입니다. 지금 눈 뒤쪽에는 요거두 기둥짜리, 이 기둥짜리를 세개 정도 붙여놨고 요 앞에는 요한 가닥짜리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모심듯이 속눈썹이 부족한 부분에 콕콕 얹어서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심어줘야지 아이돌 속눈썹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다르죠? 컬러를 마지막으로 사용을 할게요. 이건 펄땡이거든요? 이건 자글자글한 펄인데 눈 앞부분 위주로 눈 앞머리 애교살부터 그어줄게요. 클리오 이 컬러를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쭉 언더에 줄을 그어주겠습니다. 애쉬 블랙 컬러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컬링을 해주시면 오늘 아이 메이크업 끝일 것 같네요. 이 롬앤 마스카라는 사실 이렇게 밑 컬링 속눈썹 컬링할 때보다 밑 속눈썹 컬링할 때가 진가를 좀 발휘를 하거든요. 저는 블랙 마스카라로 언더 속눈썹 컬링을 해주면 되게 부자연스럽고 눈이 오히려 답답해 보이고 막 에나벨 같아요. 컬러는 언더에 해주면 눈이 꽉 막혀 보이지도 않아서 눈 언더에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건 클리오 하이라이터예요. 이 하이라이터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쪽은 이렇게 세팅광이고 그리고 요쪽이 조금 입자가 큰 사이버펄 느낌? 오늘은 쿨톤 컬러를 사용을 해서 두 가지 하이라이터를 섞어가지고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는 코랑 이때 네. 이거는 마몽드의 부케누디 컬러거든요? 먼저 이 컬러로 이렇게 립 베이스를 깐 다음에 에뛰드 크랜베리 플럼 픽싱 틴트 픽싱 틴트 픽싱... 어우 뭐야. 발음이 안 돼. 픽싱 틴트. 아, 잘 되네요. 가을에 새로 나온 컬러거든요. 이 컬러를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술에 살짝 깔고 이것도 신상이에요. 웜쿨 솔직히 안 타는? 플럼 MLBB 컬러. 언톤이 사용해도 괜찮은 컬러예요. 근데 좀 쿨톤을 위한 MLBB 컬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색깔이 진짜 잘 뽑았더라고요. 눈썹을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투쿨포스쿨 쉐딩 모던 컬러로 파우더리하게 눈썹 틀을 대충 앞머리 부분에만 제가 긁어놓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좀한올한올 채운다는 생각으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아, 눈썹 정리할 때가 또 왔구나. 아. <웃음> 내 몸에 있는 털들이 모두 안 자랐으면 좋겠어. 머리카락 빼고. 저희 딸내미가 굉장히 조용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대체 아이가 왜 이렇게 조용하죠? 라고 여쭤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기가 밖에 나가서 조용한 거예요. 굉장히 평화롭죠. 아이랑 있으면서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번엔 메이크 메이크 내추럴 브라운 컬러 브로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숱도 애매하고 모양도 애매한 그런 눈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타입의 브로우를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브로우가 훨씬 풍성해 보이고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한 마스카라 있죠? 이 마스카라로 눈 앞머리만 고정을 해줄게요. 제가 눈 앞머리에 숱이 없어서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아무리 그려봤자 그래서 눈썹을 애쉬블랙 마스카라로 앞머리만 이렇게 고정해놔도 눈썹이 좀 정갈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양 조절이 진짜 중요해요. 짱구 될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메이크업을 열심히 해봤는데요. 옷도 좀 보여드릴게요. 가디건이랑 그리고 탑이랑 바지 모두 지그지그해서 구매를 했는데 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쇼핑몰들은 다 기억 안 나. 아무튼 이윗돌이는 다크빅토리고 이 셔링은 까먹었어요. 근데 셔링 탑에 이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이거 진짜 여름에도 잘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저처럼 이렇게 좀 두꺼운 가디건을 입으시면 가을에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너무 땀나 더워. 더 죽겠어요. 이거 입기만 하면 그렇게 겨드랑이 땀이 나요, 지금. 아우, 저 너무 더워요. 아무튼 지금까지 말만은 제이미포유 감당하느라 고생 다들 많으셨습니다. <웃음> 오늘 메이크업은 웜, 쿨 상관없이, 톤 상관없이 즐기실 수 있는 붉은기 빠진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봐요. 안녕.